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지압하면 좋은 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풍지혈인데요. 풍지혈은 열을 식히고 외부에서 침입한 사기를 내쫓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감기나 비염에 사용되며 감기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에도 사용하는데요. 위치는 귀 뒤쪽에 튀어나온 뼈를 지나 느껴지는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또는 목뒤 중앙에서 양쪽으로 1.5cm 떨어져 있는 부위를 찾아도 좋고요. 풍지혈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은 대부분 풍지혈과 비슷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부위로 마사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풍지혈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찬바람을 많이 쐬 날이나 약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사지를 해주면 좋으며 목도리나 스카프 등으로 이 부위를 보온해주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 자반증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지압하면 좋은 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